한잔 할래? 안녕하세요, 밥술 한 잔입니다. 여러분, 밥술 한 잔이 가장 좋아하는 술상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밥상처럼 푸짐한 술상. 왕십리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밥집 같으면서도 술 마시기 아주 좋은 분위기고요. 술집이라고 하기엔 밥집의 음식 스타일을 갖춘 곳입니다. 술이 있는 맛있는 밥집! 위치는 마장역에서 도보로 3분, 왕신리 카페 거리와 근접하고요. 한양대 먹작골목이랑도 아주 가깝습니다. 카페 느낌 물씬 풍기는 곳에서 맛있는 밥술 한잔을 즐기기로 했는데요 원래 이곳은 오래된 밥집이었던 탓에 주메뉴가 식사메뉴지만 그 사이에 빛나는 안주 겸 식사메뉴가 있었으니 코다리찜과 바로 닭볶음탕입니다 더워지는 계절에 시그니처로 판매되는 김치말이국수도 있고요 메뉴 선택이 고민이라면 그럼 다른거 다시 선택하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밥집 스타일이 기본이다 보니 반찬은 셀프로 리필해 먹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김치 두가지와 감자볶음 그리고 두부 부침이 있는데요 아.. 최 메뉴예요 이것만 있어도 밥한 공기와 소주 한 병각이죠 밥술족의 메인 메뉴 선택은 닭볶음탕! 빨간 양념이 진하게 밴듯 구미를 당깁니다 우와 맛있겠다 어국물 봐. 닭과 감자가 푸짐하게 들어서 셋이서 먹어도 좋을 밥술 메뉴예요 무엇보다 닭이 한 마리 가득 들어있어서 매우 흡족했습니다 감자는 조금 더 익혀서 먹으면 되고 아우 아주 심플하고 약간 집에서 먹는 집밥 느낌? 집에서 닭볶음탕 해먹는 것과 유사한 비주얼이라서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오. 고추장 베이스라 그런지 양념 맛이 걸쭉하고 진한 편입니다. 소주와 아주 아, 딱이죠 주세요, 진로이요 국물이 넉넉해서 떠먹기에도 좋은 전골 스타일입니다. 닭고기는 크기를 작게 썰어 안주로 한 입에 먹기에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음, 어. 육질이 쫄깃한 것이 닭산태는 표준 이상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국물에 진한 양념이 잘배어서 고기가 따로 놀지 않고 단짠단짠했어요 그럼 이쯤에서 가야지, 가야지. 소주도 달달하게 만드는 닭볶음탕의 단짠 매력의 효과! 살짝 떡볶이 양념과도 비슷해서 떡볶이 매니아의 취향도 저격했습니다! 사리면이나 수제비를 넣어서 먹거나 다 먹고 볶음밥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았어요! 감자는 약 5분 정도 더 끓으면 다 익는데요 덩어리가 크니까 입천장 리모델링하고 싶지 않으면 인내심을 갖고 시켜드세요! 양념이 잘 배고 부드러우니 으깨서 먹는 거 강추합니다. 네, 내, 내 마음을 알았네. 좋아. 오늘 첫 먹기로 결심했어요. 계란 으깨서. 하도 이렇게. 올려. 닭볶음탕도 그냥 있는대로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인싸들 따라왔어요 감자 올리고 닭다리살 올리고 야, 야, 야. 끝났지 끝났어 밥 필요 없어 밥 필요 없어 크아 <웃음> 소주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역시 k 알콜과 닭볶음탕의 구합이란 다음은 감자만 안먹는 진상친구를 위한 꿀팁! 고소한 두부부침과 짭조름한 감자, 새콤한 김치를 삼합으로 얹어먹으면 이것은 고소함의 급치를 달리는 비법이랄까요? 이번엔 두부간장 소스를 올려먹어볼까요? 맛이 어때? 음. 간장만 먹었으니까 그렇지 <웃음> 마지막으로 감자볶음에 닭볶음탕 소스를 올려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기름에 볶아져 극도의 고소함을 간직한 강자볶음과의 구멍합은 맛없어 맛없어 수도지마 맛없어서 입에다 버리는 중입니다 이, 이거는 청양인데 되게 매워요. 냄새만 맡아 보셔도. 아이이 정도는 되게 아, 매운 매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는 청양 고운 고춧가루. 우와! 이거 맵겠다. 아 <웃음> 어, 이거 맵다. 매워. 간다? 가라. 간다? 가라. 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청양 고추와 청양 고춧가루로만 맛을 내서 깔끔하고 맛있게 매워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맵기 조절은 주문 전에 부탁할 것을 강추합니다 고기의 단짠과 매운맛이 균형있게 배워야 더 맛있으니까 기본 양념은 살짝 매콤한 정도고요 맵찔이도 가능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진라면 정도가 고난이도라면 맵기 조절은 못본걸로 해주세요 매콤하고 뜨거운걸로 땀을 뺐더니 시원하고 깔끔하게 땡깁니다 시원한 얼음 소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땐 아. 김치말이국수 김치말이국수는 계절메뉴라서 봄, 여름에만 맛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담그시는 김치로 맛을 내시는데요 자극적으로 달거나 시지 않고 맵거나 짜지 않아서 살짝 싱겁게 먹는 입맛에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뒷맛이 깔끔하고 개운해서 숙취해소용으로도 적격! 기껏 마신 알코올이 분해되는 부작용주의가 있으니 아주 조심해서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아우 술이 다 깼어 마무리 서비스로 준비된 커피가 있는데요 아메 아메 아메리카노로 마무리 밥술 한잔의 마무리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